둘째가 지금 뭐냐면 잠시만 아빠 애니몰로 어. 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몰로의 디케이입니다 지금 3월 21일 토요일이거든요 21일 토요일 저녁 6시 반입니다 아, 일단은 제가 어, 둘째가 지금 뭐냐면 잠시만 아빠. 응. 어그 밖에서 저희가 원래는 지금 가족들이 장을 보고 있었어요. 장을 보다가 어, 테드님이 오늘 그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장인 장모님이랑 이제 어르신들 스튜디오에 이렇게 잠시 소개차가 한3 시쯤 오셨었거든요. 오셨다가 발견을 했는데. 응. 아 일단은 저희 어, 이 수조 석자 우리 요 메인 수조랑 아 메인 수조 아니죠? 아 정신 없다 석자 이 음성 수조랑 그 다음에 여기 지금 F4 수조 네 여기가 폭탄을 맞았습니다 정전인가 싶어요 네 정전 네 그래서 뭐 정전이 왜 그러냐 하실 수 있는데 정전됐을때 여과기가 제대로 다시 안돌 경우에 콘텐츠 꽂혀있어도 모터가 헛돌아서 여과기가 안되거나 그런 경우가 덜어있죠. 일단 뭐 외부 여과기가 좀 안돌지 안 않았나 싶고요. 여과기는 안돌는데 뭐 고압 이탄이 들어가니까 네좀 산소 부족으로 이렇게 해서 좀 죽을 수 있겠죠. 임페르 수조도 리턴이 지금 안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테드님이 조치를 다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하루만에 갑자기 물이 이렇게 돼버렸고요 실제로 보면 더뿌연데 이렇게 되어 이렇게 둘다 지금 물 상태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태님이 이거 30% 물갈이 하신 거거든요. 고기가 없죠. 네, 아무튼 요두 수조가 지금 타격을 입었고, 이거 지금 혹시 몰라서 그산호왕 여기도 지금 제가 하단을 열어봤거든요. 스키머 상태를 보니까 이거 폭주한 것 같은데 정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새어 나와가지고. 아직 물기가 촉촉하게 있는데요 전기가 공급이 안됐다가 갑자기 공급이 됐던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정상적인 상태에서 다시 돌아온다면 한 시간 정도 한두 시간 뭐 대여섯 시간까지도 솔직히 얘기하면 뭐 정전이 돼도 고기가 뭐 죽거나 뭐 산호가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예를 들면 아 제대로 되, 돌아 해야 될 것들이 안 돌았다든지, 네, 뭐 그런 경우에 이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지금 남은 친구들이 보세 마리만 남았어요. 보세 마리 정도만 남고요. 아까 태더님 말씀으로는 지금 저기 입수구에 쪽이 다 죽어서 빨려 있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상단 여기도 다 죽어, 다 죽어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얘다를딱빼냈다 그러는데 처음 가족들 소개시켜 주시러 오셨는데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고요. 일단 콩고 테트라도 열몇 마리 넘게 있었고 아, 어 사실 보세마리도 더 많았죠. 열 마리 넘게 있었고 라스보라 헤테르 몰파 여기 보이는데 얘도 한 20마리 있었습니다. 20마리 자이언트 다니오 다 죽었네요. 네. 다 죽고요. 이게 몰살이라고 딱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로치들도 지금 없고요. 한 마리 남았네요. 어지게 지금 뭐이 상태인데 아좀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실험을 해서 굉장히 안전적으로 했었던이엠페럴까지 어.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 이거 참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저도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들어왔고요. 월요일 날 테드님이랑 같이 해서 이 수조 여과기를 아예 교체해 버리고요. 그리고 해수 리턴도 저희가 교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애니몰로 TV의 테드 k 입니다자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테로 테러, 테로식으로 좀 당했는데. 왜 그런 건지는 잘 모르는데 일단은 정전인 것 같기도 하고 맞죠? 네. 그렇죠? 일단 네. 뭐 하단 선포에 스키머 폭주한 것도 보면 예. 네. 저희가 금요일마다 물갈이를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하면서 스키머까지 딱딱 닦아놓는데 그 상태였다 네. 근데 토요일날 와봤더니 제가 먼저 왔어요. 제가 네. 먼저 왔는데 일단 네. 엠페로는 음. 죽어있는 상태였고 최근 세팅한 어 수초어항에 있는 거의 모든 물고기들이 거의 죽어있는 상태라 아, 상당히 좀당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네. 그때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디케이가 와서 정확한 원인은 정전인 것 같아요. 정전 났다가 네. 여과기들이 이제 안도는 거. 네. 뭐 해수 이거는 이턴이안 돌았거나, 네. 그리고 저 선프는 안 돌다가 돌았거나, 네. 그리고 여기는 아예 외부여이 여기 멈춰있다 그랬거든요. 네. 외부여이 멈춰있는데, 고압 이탄이 계속 들어가니까 터지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탄 네. 중독이죠. 네. 어몇개월간 물생활하면서 이렇게 폭탄 맞은 적은 좀 처음이라,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어,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디케이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무튼 정확한 완전한 이유는 모르죠.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한 건, 정확한 건 모르는데 아무튼 어, 여러분들도 일단은 이런 거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중 버터나 이런 게 전조 증상이 있어요. 전조 증상 증상이 또새 제품을 안 쓰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물생활용품은 좀 전조 증상이 무조건 있거든요. 네. 있으면 교체를 해 주시면 되 주말에 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CCTV를 좀 달아서 좀 이렇게 어, 저희가 주기적으로 주말에는 좀 이렇게 그래도 볼수 있잖아요. 네, 저희가 보고. 없을 때. 네, 없을 때. 그래서 좀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파악이 돼야 되니까. 네, 원인 네. 파악이 돼야 되니까. 네. 네. 전체 왕이좀 보이는 위치에 좀 달, 달아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네. 합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이라 조금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상을 소개하면서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멀로티비의 테드였습니다. 안녕. 네. 애니멀로티비.